우리 3D 어멍어스는 아 그거 해볼까? 그거 VR용이잖아 근데 VR 기계 없으면 못해요 음 아예 안 돼? 응 아예 안돼 나는 음. 있는데 음. 나는 있는데 한 그래서 팬이 또 아니 한 팬이 시애닌 참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한 팬이를 되게 판매 연 음. 게임 되게 아. 좋아 <웃음> 아까도 내한 팬이는 이러면서 어. 아 이거 분명히 <웃음> 또나 잡을 텐데 그냥 여기서 한 팬이를 혼내? <웃음> 한 예? 어? 혼낸다고? 어떻게 혼내지? 고백해서 혼내주나? 나말했지왜한편아 그러니까 세... 네가 먼저 고백해서 혼내줬으면 됐잖아. 눈내님 어, 오빠가... 어? 내가 그래. 이러니까 욕을 왜? 못 끊는 거야. 내 욕을 뭐 해야 돼? 아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과 아니야. 그래. 진정해 봐. 지금 설명 나한테 얘기해 봐. 한편아 빨리 얘기해 봐. <웃음> 예? <웃음> 역시 한필이를 바로 찾으러 가는 거야. 연비야. 바로 덜 했어요. 좀 어. 적당히. <웃음> 야! <웃음> 아, 그리고 나 죽을 뻔했다, 얘들아. 진짜로 죽을 뻔 했어요 여러분 어, 어 근데 살았네요? 잘 왔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웃음> 야이씨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에 탄내가 나는 거야 어? 무슨 일이 근데 탄내가 보통 탄내가 아니라 진짜로 시커먼 연기 같은 탄내 있지 그런 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서 눈을 딱 떴다? 그랬더니 전열 기기가 꺼져 있고 그 전열 기기가 이어진 멀티탭이 불타고 있는 거야 <웃음> 어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그 코드를 뽑고 그대로 멀티탭 들어갔고 밖으로 나가서 버렸다. 그러고 내가 이제 방에 불을 탁 켰어. 그랬더니 잠자는 방그 천장 쪽에 살짝 연기가 고여 있는 거야. 와 미친. 진짜 죽을 뻔해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처리하고 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집 가서 자고 왔거든요 오늘. <웃음> 그 동치미 국물을 먹어야지 연기 마셨으면 동치미 국물을 먹어야 돼 연기, 아니 동치미 다 국물을. 이렇게 해서 동치미 국물을 먹어야 돼서 제가 오늘 쉐이크 쉐이크 버거 가서 햄버거 잘 먹고 왔어요 와 아, 완벽하네요 네, 네, 네. 잘했네 음. 나는 네. 단백질 음자튀김과. 쉐이크 먹었어요 아,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아 단백질 쉐이크 네 저는 초코 바닐라 쉐이크 먹어서 초코 쉐이킷 암튼 네, 그렇게 해서 잘, 쉐킷. 뭐, 쉐킷. 뭐, 별일 없이 왔다고 이 쉐이키야 쉐이키야 쉐이키야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저희가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점프 맵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우리의 사랑을 좀 키워야 된다 우리 크루 간의 사랑을 좀 키우기 위해서 사랑이 넘치는 맵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잠깐 뭐라고? 자 여러분, 제 왼쪽에는 실제 이분들의 모습이 있어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은, 와, 근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고백하는 맵이에요.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좀 많이 사적인데? <웃음> <웃음> 어, 이거 어, 요거 그냥 그 맵제목이랑 뭐이런거 아이디랑 다 이거 그냥 좀 삐리리 처리랑 모자이크 해야 될것같아 이거 너무 사적이다 이분 근데 군대가 끝나고 만나게 되면 이라서 이게 뭔가 좀 지금 연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고백으로 혼내준 느낌이 드는 건 나뿐만인가 모르겠네 <웃음> 아니 그래서 이거를 왜 창작마당에 올리는 건데 <웃음> 아, 이걸 왜 공개로 올렸지 이거를? 아 근데 이런 경우 잘되는 경우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미안한데 <웃음> 약간 소신발언을 하자면 이거는 연인 관계여도 조금 저저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연인이어도 군대 있으면 좀 어렵긴 해요 예. 연빈님? 만약에 예. 남자친구가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개적으로 어, 빡대가리 이거 어떡하지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박진아, 그렇지, 하지 마라. 그냥, 놀아. 그냥 놀아 적당히 좀해 자식아 싫티잖아 <웃음> <실치잖아>, 싫티잖아 <웃음> <실치잖아. 웃음>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진짜 로맨틱 하긴 하지 않습니까? 저게 나는 사실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진짜 연인 사이고 뭔가 진짜 군대를 가는데 이제 오히려 여자친구가 준비해 준 맵이었으면 얼마나 약간 그런 거지? 휴폴풀하다 만나서 사귀게 된 거죠? 아 그건, 진짜 별론데? 그거는 그건 판타지야 아, 와 진짜 별로다 휴폴풀하다 만나서 사귀면 아, 별로야.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응 우리는 휴폴풀에서 이렇게 만났어 <웃음> 이제 벽타다가 이제 갑자기 손을 맞춰가지고 엇! 어, 아, 찌릿, 찌릿! 어! 어, 어 죄송해요 너도? <웃음>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나잡아봐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개 별로다. <웃음> 이 맵이 아까 썸네일에 봤을 때는 약간 내네 방향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뭔가 한 곳에서 만나는 줄 알고 골라왔는데 그냥 단순 어렵기만 한맵 같다, 뭔가. 저. 옆으로 갈아했다. 잠시 손을 좀 잡아도 될까요? <웃음>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아이 부끄러워 <웃음> 넌 뭐야? <웃음> 나? 난이 사람의 남자친구야 누구의 남자친구죠? 일단 난 아닌거 같은데? 뭐야? 씨앤이 아, 남자였어? 이런 넷카마였구만 속았어 뭐라고? 뭐라고?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약간 좀 그런 맵의 대표주자 같지 않냐? 의미 없이 어렵기만 한맵 음 이것도 탈락이다 아. 다른거 갖고 올게 아니 근데 이럴때일수록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거 어떨까요? 저거 또 시작이야 아니 근데 연비가 지금 나라 다시 왔는데 이쪽으로 뭐야? 아니 저게 난 다일 줄 알았는데 안 다이더라고. 많이 올라갔는데 기분이 나쁘네. 다음 맵 할까 우리? 할머니 갑자기? <웃음> 목이 아파서 이 말투가 가장 편해 안돼 하지 마. 아이. 아니 찐텐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아이 진짜 미안한데 찐텐인데 하지 마. <웃음> <웃음> 야 가서 네 여자친구 좀. 야야 네 어? 여자친구가 너 부른다. <웃음> 야, 야, 적당히 놀리랬지. 어?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알 어, 내가 알았어, 지금 알았어. 충분히 연비 빡치게 하고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알 한패나 요즘 힘든 건 알겠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때요? <웃음> 뭐가 어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무슨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웃음> 뭘 어때요, 야. 형쪽으로 <웃음> 다시 날아가 볼까요? 어, 어. 뭐이 진짜? 오호.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위로. 아, 연비야. 오. 아니, 그래도 지금 람이도 없는 판에 너라도 좀뭔자 멤버로서 좀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니? 책임자멤버자 책임감을... 책임, 멤버요? 야, 씨다 가만히 있으라고. <웃음> 가만 오늘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씀요 우리가 있으마. 연비 누나를 여자 취급하면 은 연비 누나가 더 싫어할걸? 어다시 쉿! 연비님 말씀하신대 말씀하시오 연비님 얘들아 연비가 할말 있대 우와 진짜 무슨 얘기일까? 아 진짜 아 쟤네 여기는 밴명령어 같은 거 없냐?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미국 가시지 마시고 좀 정무 일정 좀한번 잡으세요 정무 야. 일정 좀 잡아봐 저 어. 어떻게 하달 될 거야 내가 욕을 줄이려고 해도 욕을 줄일 수가! 들 때문에. 너의 지금의 롤은 뭔줄알아 연비야? 라미가 없는 이런 척박한 어떤 환경에서 여자 멤버로서 상큼함 한 스푼이 너의 역할이야. 아니, 어? 상큼함을 줄그 그걸 수 있게 모르겠어? 빡치게 하든가. 그러면은 연비 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해 드리면 될까요? 해 드릴게요. 어. 말씀하세요. <웃음> 선심스짜는 말투 어떻게 하세요? 어? 내가 정말 미안한데. <웃음> 아, 이것도 아니야? <웃음> 이분만 죽딱 치고 있어 봐. 아, 오케이, 오케이. 이분또 있다 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너가 지금 할머니 목소리하고 안개 낀 목소리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난죽택 난죽택 아니 하려면 할수 있거든? 하려면 일단 내가 그 판소리를 배워가지고 득금을 아, 어? 하고 와야 아, 아, 래 그래?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펜이가 나보다 앞에 있는 상황을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없네아 <웃음> 저기 미안한데 빗소라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세이브 찍어 제발 음. 설마 세이브 없는 거야? 세이브 아니지. 있지 근데 왜안하지아 뭐야 아니 얘기가 좀 재밌었다니까? 나 여기 근데 이면 이, 이 뭔데 근데? 여기 뭔가 좀 이상해요 어 오, 안 잡힌다. 저거 아, 이거 한 번에 가야 돼. 점프만으로 맞았네, 어, 어, 한 번에 <웃음> 이 자식, <웃음> 아! <웃음> 오, 떨어서 오케이. 벌 받았네. 너네 왜 가만히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는 여자 식스아 이거 어려워. 아, 아, 아, 이거, 이거 계속... <웃음>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뭔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나 이거 이거 쉬운데 오히려. 그럼 캐빈님이 깨는 걸로 하자. 저러고 떨어지면 하남자. 저러고 이제 떨어졌는데 핀게 되면 하남자. 에이 야 이거는 뭐 누가 떨어져 이거를 바로 깨버리잖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 그럼. 음. 오. 아 이런 뭐 안정적인 플레인 좀 맡겨 좀 주시겠어요 제발 좀 믿어 주실래요 제발 좀. <웃음> 하남자 아니요. 특 자기가 깨면은 저렇게 말만 하지. 진정 하남자 특할말 없어지면 웃음. 하남자특 게임 잘 잘하는 게휴폴포이야 <웃음> 잠깐만 야! <웃음> 우와! 어나 그거 좀 아픈 부분인데 <웃음> 나 그거 좀 진짜 실제로 아픈 <웃음> 부분이야 그거 진짜 개나빴다 조심해 이거야말로 진짜 연속번이야 해야되는 맵인데 나를 어. 나를 나를 나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요? 아야 엉덩이 아네 다음 손님 점수로 입장했습니다아 깨비!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포기 하지마! 얘들아 피였다 지금. 진짜 포기라는 말은 무언가를 하다가 관둘때 하는 말이야. 자 모여봐봐. 왜요 왜요? 지금 내가 생각엔 어. 살짝의 분량만 더 있으면 될것 같거든?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너 무슨 소리 하니? <웃음> 살짝의 불량만더 어, 어. 있으면 될것 같으니까 어, 어, 어, 어, 여기서 마무리를 어. 지을 수 있는 어. 그 멘트를 조금 춰보자 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네가왜네가 왜 네가 마무리 멘트를 <웃음> 네가 맘대로 이 자식아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 아니거든? 어? 너가 할머니 목소리 내고 가래낀 목소리 내면 다야? <웃음> 지금 나의 피로도는 이미 두편 찍었다고 너가 할머니 목소리 내고 가래낀 목소리 냈으면 마무리는 상큼함으로 해야지 이 자식아 <웃음> 지금 그래서 좀 상큼하지 않아? 나 상큼해 시큼해 야 근데 진짜 농담 아니라 저네 번째 칸에 한 번만이라도 누가 가봐라 그럼 네 어, 번째 칸?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뭘 선생님. 보여주겠다는 거 한편아 만약에 한편이가 네 번째 가면은 진짜 예. 인정 완전 예. 최상남자 인정 최상남자 오케이 어허. 최상남자 <웃음> 최상급 최상남자. 남자 인정 칸. <웃음> 야 이거 약간 또 상금을 올려볼까 여러분 네 번째 칸에만 오! 가면은 어안돼안돼네 번째 칸으로 이제 안돼 어, 최상급 남자 뭐야 어, 누구야어하 <웃음> <웃음> <웃음> 방금 한남자하다 방금. 어, <웃음> 근데 근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네요 요거 혹시 도전할 사람 있으면 이거 깨서 어 됐다 됐다! 어 알았어! 아 알았어! 됐다 됐다 됐다 연비 말대로 마무리 칠려고 했잖아 내가 <웃음> 아니 아니? 이 자식아 아니, 절대 안 되는데? 야 맞아 조금만 채우면 된다고 어? 아 이상한 아, 소리 내, 내지 말라고 아 이상한, 아, 소리 아. <웃음> <웃음> 이상한 소리 배도 않는 승부욕 붙어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고 연비야 연비야 야, 하는 거이 화분 만들어 버려 상큼하고 상큼하들아 우리 끝다까다이 그, 그, 그, 그, 개같은 게임! <웃음> <웃음>